고백이 민지 고백이니인이네시아 대한민국 이재석과 오르타 두명 모두 치료를 받고 들어갔습니다 이럴 때또 다시 냉철해 됩니다 태국까지 감사합니다 위하드월드 인스타트타임 2시간 시작 이미 운소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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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나쁘진 않았어요 자 빠르게 자신의 위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수 있었고요 앞설 손님이 자님이 오르자 이 손님이 오이러한 리액션 하나 남기냐. 하나가 90분을 손님이 오면이 손님이 오르자 이 손님이 오르이 손님이 오르자 이손이오자이님이오자르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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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 오, 어, 막힌, 자, 막힌, 막 아, 막킹 수비, 수비, 수비 막킹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키우안로님이 이제는 자기네 이긴 하이라이트 자, 뚫었어 끌어냈고 조기성, 이강인, 이강인 앞쪽 어. 어. 어, 비자, 자, 올라가, 오, 수수수 자, 올라가, 올라갈 수, 수, 수, 수 있을까요 조기성, 잘렸아요 자, 수비, 수비가 없다, 수비가 없다 자, 불절되면서 대한민게의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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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대한진국엔 오른발 손흥민, 왼발 아, 이강인이라는 세계 최고의 팀들의 킥이 있습니다. 이강인의 왼발. 슛. 슛. 오른발이 날카롭게 휘어져 들어갔는데 걸리질 않았습니다. 이강인수이번대에서 보내주는 킥의 궤적은 항상 거의 날카로습니다아이에게하자 아, 저렇게 킵투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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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누구보다 골냄새를 잘 맞고 골을 넣길 원하는 호날두가 이렇게 아, 저 나와서 1점에 관여한다는 건 공이 안 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호날두 선수의 짜증을 또 강증하는 그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자, 자 지금 같이 자, 호날두가 하자. 계속 나와주면 하자. 결국엔 크로스가 올라와도 자, 그리고 중간에서 태클! 아,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소름빈입니다, 소름빈. 아, 소름빈이 자, 자, 자, 자, 자. 조기성적으로 공간 패스 넣어줬습니다 자, 소름빈 올라가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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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쪽을 봅니다 찔러주는 패스 뒤에서 먼저 공간 확보했고 확인법 자 여기서 이올라가 자! 자! 아! 올라가자 올라가자 자! 춥! 서류빈! 자! 춥춥춥춥춥! 아! 다 아쉬워할 때가 아니라 구조점이 이야기대로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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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율은 포르투갈이 앞섭니다만 이것은 오늘 경기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점유 자체가 포르투갈이 앞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저들오 어, 어, 어, 들어간다 가슬로. 들어간다 들어간다. 가운데로 아, 연결. 어저요 어, 다시 한번 호날 아, 네. 어, 네. 연결되기 전에 막 끊어 줘야 돼. 가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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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온날두를 뺍니다 호날두를 빼고 자안드레지바가 들어가나요? 네 그렇죠 안드레지바 선수 그리고 하파일레앙 선수가 들어가고요 자 파일레 선수가 들어가면서 중원의 어떤 수비적인 무게감을 더하는 것처럼 보이고 네베스 선수가 빠지네요 아 후벤 네베스가 빠집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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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재성 선수 대신 황희찬 선수가 들어간 대한민국입니다 네 이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상태로 그대로 하이 양쪽 경기장의 경기가 진행된다면 우리는 쉽지간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벤투단택의 승부수예요그 우리에게 골이 좀 필요한 순간이긴다 황희찬 통장 있습니다 황희찬 황희찬 황희찬 황희찬 황희찬, 자자자자자자자 올려주고 올려주고 올려주고 자 꼬리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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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아가 뒤쪽으로 보름 칼 수비 진영입니다. 소루미리 따라붙습니다. 조기성도 앞에 있고요. 디오코스타골키퍼 오른쪽으로 디오 달로 황희찬 압박합니다. 황희찬 그리고 솔공가조렇게 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한번 갑시다. 자, 자, 자, 올려줘. 바로 다이렉트. 꼬리. 아! 아아아잘아아아아아아요 자, 자, 자, 자. 로 들어가서 아, 이건 중거리슛들어어야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에서황인못 선수도 볼을 굳잖아잘 놓는 선수죠. 발 왼발, 다 있는 선수죠. 자, 어? 그때는 자, 안드레시마치 부채로 들어온 선수예요. 자, 흐름을 좀 끌어들 필요가 있어요. 어, 아, 어. 아, 쉽습니다 자, 자, 마킹. 자, 마킹하고 마킹하고 수비, 수비, 마킹해야 된다. 공격자의 숫자를 약간 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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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이 나올 때 이런 장면리쇼 나갔습니다. 쭉. 욱 가리지 않고 아유. 아유. 아유. 자, 때려야 됩니다. 저렇게. 자, 때리다 보면 공격이 주니다. 아, 데없는실수를 해서 노래 자, 이제 마킹! 다 자, 수비. 수비. 사이드가 먼저 선언됐습니다. 리가리사이드 장면에서도 옵사이드는 존재합니다. 아, 선수들이 일자로 아, 아. 저렇게 서있는 아. 모습볼수 있죠. 자, 그만큼 준비를 잘해서 나온 또 모습을 계속해서 계속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아주 라인 컨트롤을 잘했어요, 지금. 사실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한데 선수들이 계속 집중력을 가져가는 한 장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 오늘 경기 16강 진출을 위해서 승리 외에는 경우의 수가 없습니다. <목소리> 자 지금 선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이 시간에 또 우리 팀이 대한민국이 필요심해잖아파엘리앙 다시 해봤습니다. 하파엘리앙. 박수 프로 소수입니다. 스타일 여추가 전돌쪽이에요 어, 어, 여기서 먼저 공간을 확보했고요. 소유권을 가져 오는 대한민국습니다환경님이 지발 중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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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을 우리 아, 반죽들 수준이 높죠. 네, 아주 미세한 장면 빠르게 포착하시고 아, 있아 필요합니다. 왜냐면 음. 음. 무엇보다도 반죽하게 서 음. 피치가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아. 자, 한 마음으로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 자, 한마음으로 바뀌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음. 골과 문 가까운 스탠드 바로 뒤에 계신 분들이 조합 컨셉의 팔꿈치 만드는 걸 정확하게 보셨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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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텔날리님이 <레시피> 대한민국 대한민국 김상윤님이 슈프리에디님이 테일날 성일름만디 다크나이트님이 응원단 왕보가 외전해 고현수님이 30일로 이겨야 신민강인가요두유로 네. BTS, BTS 네. 대어 아이크레머님이 러브프로 퀴웨이트 센트 투코리아 엔드 비트 퀴웨이트 대한민국 아정윤이아님이 우필 데이지 김님이 이모티콘 만 작작더래야죠. 정영 선수의, 작작 선수의 뭐리 있기 때문에 아 정우영 선수도 있는데 그냥 가네요. 네, 정우이님이 아, 71로 아, 이기면 진출. 아, 아, 손태민님이이강이 정우영 다시 오네요. 어님이 화면 기 해주세요. 슈퍼맨님이 남조선, 기전이네이니다 임태양님이 이강인. 색설직공팔님이 네. 임태양 네. 네. 화면 끝. 자, 기회는 계속 옵니다, 이강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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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성님이 <목소리> AI 자동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잖아요. 누가 해설을 찾주세요이오노님이 파다 멘아파님이를 <호수> 네, 음... 여자 목소리 안 나옵니다. 집중력을 놓치지 아야합정현님이안쓰면 여자 목소리 자, 안 나옵니다. 읽어주는 여자 목소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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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렌즈란 나자사카라님이 반응 마렌즈란 나자사카라님이 포르퇴발 슈퍼봉원님이 코리아 플레이님 하일러리님이 이거 소리 어떻게 끊는 킹살런 동전님이 콘톨 채널 템파나마님이 큐스카세베시외 코리아 이즈부 계속 얘기하면 소리 끕니다 신월수님이 야야야 내 목소리가 어때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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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U 육진완자님이 고고코리아 슈퍼보호님이 코리아의무 나파나파님이 코리아 채널캠파나마님이 채널 사랑의 걸즈코리아 색걸직공판님이 소리 제발 꺼주세요 요세프 OKTA 피아누스 님, <놀람> 문재인님이죽이면 없게된데요 <놀람> 임태양님이 대한민국 박스매직님이 <놀람> <놀람> <아픔에직> 시끄러 <놀람> 워 <놀람> 황용님이 <놀람> 더 먼저 나갈게요 T.S. 되어 알프레머, 우유의 선수 중에 가대고 있고 요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리민국 대한민국. 아, 대한민국. 아,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라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이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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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긴 롱패스로 한번 가도 될것 같아요. 네, 비, 고! 좋아. 좋아요. 아, 손주도 잘랐고요. 네, 네, 네, 자 방향 전서 어! 들어갑니다. 아요 자, 자, 자.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라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아, 줘야죠. 아 줘야죠. 줘야죠. 저 지금 태극전 사도 같이 불문왕 만와 함께 하고 있거든요. 네. 아 마지막 15분 10분 10분 11분 11분 11분 11분 11분 11분 11분 11분 11분 11분 11분 11분 11분 11분 11분 11분 11분 11분 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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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임플란트 하셨어요. 에어 임플란트라면, 최종의 임플란트라면 최종의 아 즐거워요. 저임저 임플란트라면, 임플란트라면 손이